w h Oh, wait a minute. Revoir, My ult is ready. So close. Oh? Oh, yeah? Did you enjoy the okay, show? 영서가 왔다. My a t h 보여주나오 오오오 oh, oh, oh! 레전드네 총없� h 들 n o 그래 고마워 아나 왼쪽 최문 아, 어. 최문령 총나짜래 어리씨 어 Dis your m i 그대로. n d s 콤보 아니네. 도 내려갔다. 오. 올라 네. 아 씨, 이 새끼가 버키. 아군 <웃음> 아 씨발. 어? 는씨한명남았습 <너지 multic Cocot no? 너지> <너지> 나이스. 응. 어 강조심주방오피어 오오오! 바비! 에이네요. 28. e <목소리도> 아니, 우리 레이저도 잘하는데. <목소리도> 오우 좋아. 막았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특공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. 개 웃기네. 아, 이거 비 가는 거 아니야? 아, 그럴까? 비 갈까? 음, 비 가도 돼.